오늘은 한여름인데도 아직 이렇게 봉지에 사서 그러니까 봉지가 구멍이 뚫려, 뚫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비닐봉지사서 생선 넣어두는 서랍 있죠 어, 거기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서 제가 거기다 넣어놨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못 먹지 싶어서 버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개딱 잘라봤는데 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주 싱싱하게 잘 보관되어 있어서 오늘 이걸 깎아서 반밥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직도 싱싱해서 뭐 저는 특별히 밤을 보관하는 방법은 이렇게 밤을 오래 보관해 보려고 해본 적이 없어서 안해 봤지만 은요 사실은 그렇게 보관할 밤은 없어요 근데 어, 이런 밤 같은 거는 일단 벌레가 있으면 안 되고요 벌레만 없으면요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냥 냉장고에 보관을 했더니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다른 건 없었고요 근데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자, 이렇게 어. 지금 벌써 햇밤이 나오, 나올 때가 다돼 가거든요 어, 지난주에 시골에 갔더니 벌써 밤이 주렁주렁 송이가 크게 열려 있더라고요 자, 이렇게 깎아서요 밤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깠습니다 깎는 거는 이렇게 반 잘라서 이게 제가 지금 쌀을 씻어서 불린 건 아닙니다 쌀이랑 밤을 넣고요 이제 자, 이제 밥이 다 됐어. 자, 이렇게 밥이랑 밤이랑 맛있게 됐죠. 자, 이렇게 밤 좋아하시면 밤 듬뿍 넣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달달한 밤밥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